여러분들 어, 22번 27번 자,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부터 보겠습니다 황이가 지은 사시가네요 자 사시가 이미 이그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사시가라는 것은 이제 사계절을 노래한 노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왜 그렇게 알수 있겠습니까 사시 사시사철 이란 말 알죠 여러분 어히려 너무 딸려서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시사철 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실은 사계절을 노래했다고 알면 됩니다. 여러분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자 강호에 봄이 드니 해가지고 봄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봄 나왔고 그 다음에 새우 중에 녹음이 푸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추볼 붉은 고래에 대추볼이 붉대 그러면은 이거 가을이죠. 자 벼뱅그루 이것도 가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자매새다 긋고 들리는갈 이가 없다 그럼 외로운 배, 배에 삭가 쓴저 늙은이 해가지고 눈 깊은 줄 아는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겨울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어를 통해서 계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를 분석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첫 번째, 화자가 있느냐? 화자가 있다. 화자가 있으면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알면 됩니다. 근데 화자가 없다.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느냐? 자, 화자나 대상이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느냐? 라는 것을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 시공간적 배경을 파악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정서입니다. 여러분, 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거기서 정서가 나타나겠죠. 이거는 이제 서술어서술로 또는 관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맞죠? 먼저 첫 번째, 연부터, 보드, 제 1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깊고 아이는 밭을 가니, 어, 된, 빛매에 옮기는 약 언제 캐려하나니 해가지고 봄에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일이 많아서 바빠서 죽겠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어 행복함 자연 속에서의 행복함을 노래한다 자연 속에서 행복함을 노래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삿갓에 도롱이 있고 삿갓 그리고 도롱이 이것도 이제 여름을 나타내는 어 시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삿갓 같은 경우에는 모자 모자죠 그리고 도롱이는 비옷입니다 그래서 새우 가늘게 실같이 내리는 가늘게 내리는 비 중에 홈이 외고 산전에 흩매다가 녹음에 누웠다 녹음이라는 것은 이제 숲이라뭐 나무 그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이 우양을 몰다가 잠든 날을 깨다 아주 한가롭죠 자 그리고 대추불 붉은고래 밤은 밤, 밤도 가을이죠 어이 떨어지며, 벼뱅구루의 개너 어이 내리는 고술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이리 해가지고, 술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 술이라는 거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술 많이 먹는 사람, 뭐, 술 많이 먹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맞죠? 소주 한 병에 뭐, 기껏 해봐야 가게에서 먹어도 4,000원입니다. 그 4,000원 뭐, 한세병 하면은 코라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죠. 맞죠? 12,000원이면 취할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 술을 조선시대 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쌀이 필요했습니다 쌀과 누룩을 통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쌀을 엄청난 양을 발효를 시켜야 술이 조금 나옵니다 그 술이 이제 막걸린 거죠 그럼 이 탁주를 갖다가 또 증발을 시켜야 됩니다 증발을 시키면 수분이 날아가고 알코올을 모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맑은 청주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쌀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뭄이 들면 이제 금주령을 내립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술을 익어 가지고 이제 체장수 체 걸러야 되잖아 탁주니까 이거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 풍요롭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메인은 새다 긋고 새가 다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안 다닙니다 추운 날에 새 날겠습니까 안 날겠죠 들에는 갈 리가 없다 아무 뭐 가는 사람이 없다. 외로운 배. 외로운 배라는 것은 또 이제 실적 화자의 마음이 또 외로운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실적 화자의 마음을 상징한다면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수 있겠지. 배가 외로운 게 아니고 내가 외로운 거니까. 자, 삭가 쓴저 늙은이. 이 늙은이도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맞죠? 낙대에막 깊도다. 그러면 이제 겨울은 낚시하는 철인 거죠. 눈 깊은 줄 아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가 시 소설 해가지고 세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가나다를 다 읽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섞여가지고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가만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22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어조 변화 어조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에서자 가나다 공통점이니까 가 교집합 나 교집합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아니면 이 공통점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세태 비판도 없었죠 세태 세태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행태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 학생들 그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 거를 비판하면 이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라할수 있는 거죠. 자, 대상가의 문답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지금 자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느끼는 풍요로움 또는 여유로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대상가의 문답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초월적 공간을 설정했다 초월적 공간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무릉도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조된 감정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5번입니다 자가나다를 달고 나서 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려고 해보세요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집니다 이거 한참 위, 아래, 앞, 뒤, 앞, 뒤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읽고 풀면 됩니다.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봄, 삿값, 도농이, 새우, 녹음, 대추, 밤, 벼, 술, 자, 그 다음 눈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네요. 그러고 나서 2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번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일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자, 풍경 묘사입니까?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여기서 풍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거죠. 자이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삿갓이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배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다. 이거 전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인 거죠. 자 그리고 3번도 봐줘보겠습니다. 3번 제이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인물 행위는 제3수 초장에서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 어디떨어지며 이거 산에서 나는 건데 이거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사수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종장의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 어디떨어지며 이게 중장 벼빙 그루의 개는 어이 내리는 고와 인과적 관계입니까? 인과적 관계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가 아니잖아요. 맞죠. 대추랑 벼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사소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 새도 안 날고 들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동적인 분위기. 움직이는 분위기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임을 알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알아야 되고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25번은 우리가 또풀수 있습니다. 맞죠. 풀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 맞죠 한가로운 모습 평, 평온한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의미한다 언제가 어디 나와 있죠 가에 자, 언제 캐려하나니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물음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 이번은 물음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약을 언제 캐려하나니 이거는 진짜 내가 캐겠다는 게 아니고 어휴 그거 캐 시간도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어느 시기를 지칭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가의 새와 나의 자기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대상물이다. 자 여기 매는 새가 다 긋고 이게 감정이입의 대상물입니까 새가 안 다니는게 자기의 감정이입이 됩니까 안되죠 자잠 가의 잠든 나와 나의 잠과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 소망을 실현합니까 그냥 잠을 잔 거야 한가롭게 여러분이 수업 듣다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것처럼 아주 한가로운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잠을 들겠습니까 수업을 듣고 있겠죠 자 5번 가의 돌아가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다 자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이리 이거는 이제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최장수가 돌아다니니까 이제 술을 걸러서 먹으려고 하니까는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지 말고 물음표라고 해 봅시다 그럼 답은 몇번 중에 하나입니까? 1, 3, 5 중에 하나가 답을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24번 나를 읽고 풀어야 되니까 나를 읽고 25번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건건이 어로부터 삭풍이 몹시 부니 삭풍이라는 건 아주 날카로운 바람입니다 그러면 공고는 뭡니까 하늘이죠 그럼 아주 추운 날씨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 하루 짼다 한들 열을 추위 어찌할고 그러면 이제 추위가 말하고 싶은 내용임을 알수 있겠네 은침 빼내 오색실 깨워놓고 임에 터진 옷을 입고자 하곤 만자 은침 그냥 침이 아니죠 귀한 침입니다 오색실 여러분 지금이야 염색된 옷이 아주 흔하지만 은 이때 당신 염색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물건들 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임에 터진 옷을 고작하고 많은 천문구 중갈 길이 아득하니 천문구 중 이제 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또는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이죠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는 여자임을 알수 있죠 음력섰달 고의로다 세이면 늦으리라 해가 바뀌었습니다 맞죠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이 돌아오니 만오천문이 차례로 연다하되 자물쇠굽게 잠과 동방을 닫았으니 눈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습니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시적화자가 여자고 천문구중 그리고 만오천문 그 다음에 자물쇠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격리된 삶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시적 대상 임과 임과 격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자 눈이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송이 피어 놓고 지금 이거 모른다는 거죠 간장이 다 썩어 녹조차 그쳤으니 자,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가 여러 번 바뀌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다는 거죠 천줄기 원로 분한 눈물 피되어 소산하고피 눈물인 거죠 반벽청등은 빛조차 오더라. 청등은 이제 손님이 오는 것을 이제 안내하기 위한 불입니다. 손님 맞이 불. 뭐 웰컴 라이팅이라고 볼수 있겠죠. 웰컴 라이팅. 자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려만은자1 0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의에 빛을 쏘냐 해가지고 여기서 매부는 이제 이 붓자가 선비 붓자입니다. 선비부 그래서 선비를 산다. 그러면 남자를 산다는 거겠죠. 돈이 많으면 남자라도 사겠는데, 백일 100일, 이 백일이 부정하니 뒤집은 돈이 빛을 쏘냐 해가지고 뭐 돈으로도 남자 관심을 못 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어 백일 있었는데 정이 없다. 님이 나에게 관심을 끊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으로 돼.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몰라 다니니를 풀어서 헤어보고 생각해보고 해다 라는 것은 생각해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우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창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매화, 매화가 매화 한숨 다시 짓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화는 뭐겠습니까 실적 화제의 감정이 발, 담겼으니까 객관적 상관부림을알수 있습니다 자, 은쟁을 꺼내어 원곡을 슬피타니 그럼 은쟁이 뭔지 몰라도 악기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주현 끊어져 다시 있기 어려워라 해가지고 이제 끈이 끊어졌다 그 바이올린 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주현 끊어져서 다시 있기 어렵다 이거는 어, 악기의 어, 선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은 악기의 실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 인연의 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넋이 되요. 자규, 소적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 상관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감정이입의 대성물 밤마다 이와의 피눈물우러내요 오경 잔월에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해가지고 밝게 외쳐가지고 이제 임의 잠을 깨우리라 이거는 이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님이라도 이제 계속 못 짜게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신부가 더러운 여자다 자 그러면 여기 나의 24번 봅시다 보기에 따라 나의 기읍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보기를 보면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이래요 죽음에 견줄만큼 극단적 슬픔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 애도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도라는 말은 자신이 죽음에 견줄만큼 슬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ㄱ을 통해 인간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드는 배경임을 알수 있다 ㄱ을 한번 살펴볼까 전문고 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 그래서 님과 만나지 못하는 격리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애도하게 만드는 배경임을 알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2번 봅시다. 2번. 니은을 통해 세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슬픔 극복은 무슨? 굉장히 슬퍼하고 있잖아. 맞죠?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디귿을 통해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다. 디귿 간장이 다 썩어 녹조차 그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녹조차 그쳤대. 이제 영혼까지 빠져나갔다는 말이죠. 간장 안에 내장이 다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죽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리을 통해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무정하니까 동의의 빛이 빛을 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미움을 통해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은재를 꺼내 원곡 슬픈 노래 원망하는 노래 단위해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주 간단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동방, 동방에 닫았으니 했으니까 암울한 장소 아닙니까? 님과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님에게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님을 그리워하는 장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입니까 언제 살피실꼬 미래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어 돌아오니 또 돌아오니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5번에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우천문이 차례로 연다하되자물세 곱게 장가 동방을 닫았으니 해가지고 지금 동진날 자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새로운 상황이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님을 기다리고 님과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아닙니다 답은 1번이겠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은 이제 나 작품을 읽고 풀어야 되는데 27번부터 우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가, 나를 읽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한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적화자 뭐 또는 수필이나 소설에서는 서술자로 나타나겠죠.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기, 읽을 수 있다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 물러나 전원생활을 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이거 여러분 먼저 알고 글을 읽으면 더 편했겠죠. 하지만 모르고 읽어야 진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옥의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그래서 어, 말을 잘못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어,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자,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 사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다 자 가의 저 늙은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늙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물이 아니라면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여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제 그 친밀함을 드러낸 것이겠죠 저런 인물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적 거리감이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친밀감 친밀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원생활에서 자기가 지은 시조니까자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작품의 은칭과 오 색실로 이미 터진 옷을 입는 상황을 설정한 임금에 대한 고든 중정심을 드러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답이 2번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일단 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집은 그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자 그럼 그집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이니까 그집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비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 아 작가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비밀들의 박스가 쳐져 있으니까 이 비밀들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석양의 북새 혹은 아깨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굴뚝 연기. 자, 굴뚝연기가 위로 안 올라오고 낮게 깔렸다는 것은 저기야 그래서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것이므로 비가 오는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 지렁이가 온대요 여러분 지렁이가 오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똑또로똑또로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이제 비가 오니까 땅이 있으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 오는 날에 이제 땅 밖으로 나가는 거죠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왠지 그집 그리고 그 자연에 가까운 그집 자연 속에서 크는 그 삶이 아주 어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현대인의 삶이죠.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압니까? 오대. 모르죠. 자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기절이 분불,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방금까지만 해서 그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이 그래도 좀 선선했는데 여러분 뭐 지금 뭐 에어컨을 있는 힘껏 틀고 거기에. 어, 위에 후드 집업이나, 그리고 뭐 바람막이 이런 것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맞죠? 사계절이 없어요. 자,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는 여름에 김파로스를 입고 겨울에 반파옷스입니다 여기 딱 보면은 딱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 거의 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참을성이 없어 22도 23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틀어주세요 하면서 막교무실 달려옵니다 하... 자,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이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한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에 냄새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아이는 모르죠 그래서 그와 대조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 속이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어요. 자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부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부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부음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노란 집으로 갔다. 한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지는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그집 노란 집그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자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남매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엄마가 죽었죠. 그집안 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어,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살수 있는 인물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겠죠.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 그리고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정막하다. 조왕신, 성주신은 이제 그 우리가 도시생활하기 전에 믿었던 그런 귀신들이죠 귀신들 어, 수호신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정막하다.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들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어 작가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작가가 좋다면 자기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 될 텐데 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맞죠 어쨌든 작가는 이제 자연 속에 있었던 그 집을 예찬하고 그 삶을 예찬하고 현대의 콘크리트 아파트 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비밀들을 중심으로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까? 감춰져 있는 게 아니죠. 그의 아파트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이런 것들이 없죠.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비밀들이 없습니다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면 눈치를 챌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밀들이 없는 거죠 그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죠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 비밀들은 자연의 뭐 이치 섭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 죽음 이후 끝났다는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과거형이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 사각진,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부, 불분명하다. 그렇죠. 감각을 익히지 못했고, 그그 그 비밀들이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답은, 어, 1번입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1번. 그래서 여기 26번까지 풀어보면서 이제 어, 27번까지, 가나다 세 작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문학작품 풀때 여러분이 빨리 풀기 위해서는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작품을 가만 읽고 풀고, 나만 읽고 풀고, 이렇게 한 가지만 읽고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헷갈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앞뒤 앞뒤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 여러분이 또 비문학을 한계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도님들